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금옥기의 그 댄스 파트를 맡게 된 김지혜라고 합니다. 어, 뮤지컬 금옥기에 그 참가하게 되면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많은 직원과 사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웅크 했었고요. 어,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 저는 있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